So 我我不要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 다또고 공포 방송 넘버 no. 원 지금은 또 마시래 가자 구친나 기다려라 오빠 야들이 왔다 신속 히동하라 네네 네 지금 네 메뚜기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정말 히발히발히발히히 아니 아니 근데..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귀신 기운이 엄청 세요 지금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귀신 기운이 여기 지금 기운 자체가 너무 세 오오오 어? 어? 움직인다뭐뭐 움직인다고? 뭐 움직인다. 아, 는데뭐움직이가가 아, 거저거고가 아, 나도 하고, 아, 여기 있어, 있어, 거기, 가만있어.. 가만... 오지마.. 어? 거기, 거 뭐, 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예 올라타버렸어. 나한테 아예 올라타버렸어. 나한테 아예 올라타버렸어. 나도. 여기서부터 나.. 저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없어.. 여기가 화장실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그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지금 정말 가깝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폰으로 방송하기 누구나 다. 눌를수 있으니까 한번 화면만 해서해 봐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가깝게 보여요 이게 지금 멀거든요 상당히 상당히 멀어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깝게 보여도 관광렌즈가 아니니까 멀어 이게 저기서부터 와가지고 나한테 꼭 여러분들은 뭐 하면은 뭐마이콜이 발로 찰때 내가 문을 닫혔대 이렇게 말하는데 방송을 한 번씩 꼭 들어보세요 훨씬 더 가깝게 보여요 이게 달수 없는 거예요 와 저기... 저 위에서... 어 야! 방금 전에 그 기운 여기서 방금... m m h 여러분들 여러분들. в а 못들이어못들어 어.. 움직였어.. 움직였어.. 벗어라.. 본사라 한꺼.. 벗어라 벗어라.. 움직였어.. 내가 부족돼서.. 해 응?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간다 나간다 어 나간다. ушколо. Ой. Похоже, что-то пищит. Ой. 여기 안에 다 여기 아니다 뭐야..? 야, 저 앞에 뭐야 너? 와, <웃음> 와, 어? 야, 와, 대충 와, 와, 불러보자, 불러보자, 여러분들 불러볼게요. 안돼가서 불러봐야 될것 같아. 불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울 좀.. 방울 좀 빼봐봐 방울 좀빼봐 뒤에서 빼봐봐 너 어디에서 왔어? 어디요? 너 누구요? 가지마, 있어봐. <웃음> 내 힘으로 부를 수 있는 게아니에 여러분들. 안 돼, 안 돼. 내가 더 이용해. 내가 더 이용해서 안 돼. 부를 수가 없어.